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어 이, 에, 네 번째 시간에 에, 배웠던 것을 복습하도록 합니다. 아이, 자, 네 번째 시간에 그첫 번째 시간에 한 것은 그 동사 그룹 나누는 거랑 그 마스형 만들기 에, 그거를 했습니다. 자, 그거를 가지고 어, 대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조사를몇 가지 에, 외워야 합니다. 음, 그렇죠? 어, 일본, 한국어에도 뭐, 나는, 는 밥을, 을, 라든지 그런 조사가 많이 있는데, 일본어도 한국어랑 비슷하게 조사, 음, 조사가 있습니다. 비슷한 조사가 많아요. 그거를 외우면 어, 조금 문장 만들 수 있겠죠? 음. 자, 몇 가지만 어, 소개할게요. 어, 자, 먼저, 니라는 조사입니다. 니, 한국어로 하면 에죠. 음, 에, 자, 뭐, 이거 두 개, 에, 이거 프린트에도 어, 있습니다. 아, 이거는 3번 프린트 있습니다. 아이, 에, 나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자,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데 에, 나는, 왓아시와, 그렇죠? 매일 아침 마이아사, 마이아사. 음, 그러면 7시에, 음, 그렇죠? 7시, 시지지. 여기에 에가 들어가죠? 그럼 뭐라고? 어, 니죠, 시지니 일어납니다. 일어나다는 음, 저번에 나왔죠. 그, 어, 프린터에도 있고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키르"라는 동사. 아, 마스형으로 마스를 붙이면 되겠죠. 오키마스 '나는 매일 아침 7시에 오키마스 그렇죠. 음, 어, 7시니 음, 한국어로 7시에입니다. 2번 월요일에, 금요일에, 학교일에에 갑니다. 그렇죠? 자, 이거 시간을 나타내는 월요일에 에가 어, 될 수도 있고 학교에 간다 할때 에도 니로 어, 할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학교에 갑니다. 다음 이거는 어, 뭡니까? 해죠, 해. 해인데요. 어, 어, 이거는 조사로 읽을 때는 해가 아니라 발음은 아이 우에 오에 에로 어, 발음 해줘야 합니다. 음. 어, 이런 거는 있었죠 또 어, 예를 들어 와 다시 와할때 이거는 원래 하죠 하인데 응, 에 조사로 읽을 때는 와라고 읽는다 어, 그거는 아마 일본어 1에서 배웠을 건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에인데 아 해인데요 hey 어, 발음은 조사로 쓰여질 때는 에라고 발음 하셔야 합니다 아이. 자 로라든지 에라든지 그런 뜻인데요 자 이게 아, 아까 에가 나왔는데 뭔 말인 하면은요 음, 자 예를 볼게요 음, 자 이런거 음. 내일은 음. 가족과 영화관에 갑니다 음. 자 아시다와 가족과 과는 뭐였죠 음. 도죠 음. 어.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할때소부또치지도 또. 어, 아아 아, 소부또소보또 이런거 보웠죠 도죠 음. 가족도 영화관 에가 강. 자 여기에 애가 나왔어요 음. 영가강에 갑니다. 음. 어, 아까 에가 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 에 맞습니다. 어, 어, 에는요 한국어로 말하는 에 조사 에는요 니가 될 수도 있고, 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 응. 그렇 어. 마,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있죠. 음. 응. 한국어 한, 학교 학교에 갑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학교로 갑니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막뉘앙스 뭐, 차이는 있지만 거의 뜻은 비슷비슷하죠. 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화관에 갑니다 해도 되고 영화관이 갑니다 해도 거의 어, 뜻은 비슷비슷합니다. 음, 정확하게 말하자면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이 단계에서는 일단 들다에니 쓸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자, 2 번. 몇 시에 집에 돌아갑니까? 어. 몇 시, 난지? 에가 니였죠? 우치에가りますか 자, 이거는, 자, 여기서, 어, 몇 시에, 에니까, 니도 되고, 에도 된다,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에는 안 됩니다. 이거는 니밖에 허연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에 있죠? 일곱 시에, 몇 시에, 음, 그때는요, 에는 안 됩니다. 음. 그러 니까 아 어, 메시에 에, 에, 장소를 나타내는 거는 니에 들다 되는데 메시에 일곱 시에 할 때는 니밖에 안 됩니다. 우리에 가에리마스카 이거는 어, 장소죠. 어, 집으로 간다는 거니까 에가 쓸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막아에 이거 한 일본어 에 해죠. 해에는요. 어마 모모로의 뭐, 뭐 뜻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거 헷갈리지 않지 않을까요? 음 이거는 메시로는 하지 않죠. 메시에 음, 음. 그러니까 어 해에는 음, 그런 시간 안 되고 찬소 어디 간다 할 때는 쓸수 있는데 에 시간은 안 됩니다. 아이 삼번응 네하고 음, 오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두개 있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쇼쿠 식당 데 그렇죠? 응. 어. 아, 고항 을오 타베마스.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자, 방에서 친구와 함께 음악을 듣습니다. 헤아 데 토모다치 토 잇쇼니 옹가쿠 을오 키키마스. 자, 이렇게 됩니다. 아이 자, 기본적인 조사, 동사랑 같이 쓰는 기본적인 조사 네 가지를 설명했어요. 대, 어, 그리고 앞쪽에 가면 에죠. 이거죠. 에하고 니. 자, 이거 잊지 마시고요. 아이. 자, 어, 교재, 에, 저거 봅니다. 교재 내용. 어. 자, 이거 164쪽에 있어요. 자, 이거 프린트에도 있습니다. 교재 없는 사람은. 음. 잠만요자 응. 응. 164장 응. 응. 아시타와 나니오시마스카 응. 이거 뭔 말이에요 내일은 무엇을 합니까 응. 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응. 백화점에서 쇼핑을 합니다 아이. 자 이건 할수 있죠 응. 백화점 데파토에서가 데 쇼핑 마, 쇼핑그라는 음, 응. 외래요 그. 그대로 쓸 때도 있지만 가이모노라는 것도 있어요. 가이모노을니까가이모노오 します.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응. 백가점에서 쇼핑을 합니다. 데바ートで가이모노 오します. 두번째, 매주 가요비와何을しま스か 매주 매주 응. 매주 화일은 무엇을 합니까? 아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습니다. 응. 아이, 도서관 데 本を読みますはいじゃあタ土曜日は何をしますか土曜日はうううう니うううううううううううううう 영화를 봅니다. 아이, ううううううううううううう 공원에서 운동을 합니다. 공원 고행에서 운동을 합니다. 응, 간단하죠? 응. 이렇게 단어하고 조사를 외우면 간단한 질문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응. 자, 이어서 165쪽으로 갑니다. 165페이지 응. 자 이거는요 어, 165쪽에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어, 뭐 대화 연습을 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세세하게 하지 못하지만은 어떤 질문이 있는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아이 에 난지니 오키마스까 음, 이거 몇 시에 일어납니까 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여섯 시 다섯 시에 일어납니다 고지니 어기마스 라든지 여시 반에 일어납니다 6시 한이 어납마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음. 아사고항을 타베마스카? 아침밥을 먹습니까? 음. 먹는 사람은 하이 다베마스안 먹는 사람은 이에 다베마생자 마생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예, 이거는요 부정입니다 먹지 않습니다 마스형이라는 거는 마스를 붙이면은 먹습니다 어, 전주한표현 되죠? 마생을 붙이면 같은 활용이에요. 어, 마생을 붙이면 부정이 됩니다. 어, 그러니까 먹지 않습니다. 예, 라는 거죠. 이에 다베 마생. 히르고항와 도꼬데 다베 마스카. 히르고항 점심밥입니다. 점심밥은 어디서 먹습니까? 아이, 가꼬데 다베 마스 그렇죠. 학교에서죠. 응, 학교에서 먹습니다. 우치데 다베 마스 집에서 먹습니다. 아니면 안 먹는 사람은 다베 마생. 이렇게 할 수도 있죠. 本を読みますか 책을 읽습니까? 변소에 뭐 그런지. 음. い ます. いえ読みませ ん. 이렇게 대답할 수 있네요. はい. 明日は学校へ行きますか 내일은 학교에 갑니까? はい。はい、行き ます. いいえ、行きませ ん. 네, 갑니다. 아니요, 안 갑니다. はい、よっぽ。どこで勉強しますか 어디서 공부를 합니까? 라는 말입니다 勉強、ん부はいこれも図書館でします 図書館에서 합니까 はいちでします 집에서 합니까 運動しますか 運動을 합니까? はい、しますいいえ、しません どこで映画を見ますか? <笑> 어디서 영る <笑> 본니까? じゃあいろいカタカナもえようん共存で 현선대で見ます 라고 할 수도 있고 CGVで見ます 우치 어で見ます 집에서 봅니다 응, 그런 식으로 응. 응. 今日は何時に家に帰りますか? 응. 오늘은 몇 시에 집에 돌아갑니까? 응. 일본어는요 자기 집에 갈 때는요 帰る 어, 라는 말을 꼭 써야 합니다 응. 친구 집에 갈 때는 行く, 가다 쓸 수도 있지만 은 응. 어, 자기 집에 갈 때는 그러니까, 우치니 가엘르", 우치니 이크"라는 표현은 집에 간다라는 표현은 많이 가 아니고, 안 쓰면 안 됩니다. 6시에 우치니 가엘리마스, 6시에 집에 돌아갑니다. 10시 반에 집에 돌아갑니다. 10시 10시 반에 우치니 가엘리마스. 何時に寝ますか? 메시에잠니까 4시에 자요? 9시에 잡니다. 9시에 내ま스 마 이런 식으로 어 대답할 수 있죠. 음. 마 수업 시간에는 이거를 계속 연습했어요. 어 간단한 그 글자로 보면 간단하지만은 어 실제로 대화 연습하면은 운도 시마스까? 도코네이가 오미마스까? 이건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연습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대화 연습을 연습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자어 오늘은 음네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것은 음 대충 이 정도입니다. 아이 자 수고하셨습니다.